딴친구랑 사왔을 때 대처법 폐강 딴친구랑 논다? 감성적으로 화해한다 되게 감성적이네요 이쪽, 이쪽 사진 보니까 되게 감성적이네요 채나라양은 저쪽 일거 같아요. 딴친구랑 논다고요? 네 근데 나라는 먼저 사과를 하는 편이에요 납죽 사과를 하죠 이렇게 자존심도 없어요? 뭐 그런 걸 따져놨자죠 인생 짧아요 어차피 <웃음> 뭐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에이 안그 뻔했어. 친구가 더 먼저 잘못을 했다면? 덮고 가는거죠 그리고 그런게 있더라고요 잠깐 나라한테 누가 어.. 굉장히 그.. 네가지 없이 굴었을때 네가지 없이 4가 네 없이 <웃음> 굴었을때 나라가 사과를 어... 먼저 하고 다 이렇게 좋게좋게 좋게 넘어가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는 어디선가 혼쭐이나더라고요 굳이 제가 헌취를왜 필요가 없어요 어 그죠? 인생 좋게 좋게 다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가야되면 그렇게 가야죠 뭐 세상은 좁아요 근데 이쪽 바닥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죠? 화해한다 음. 저기 주인님 뭐라고 써 있는 거죠? 귤님 뭐라고 써있는거죠? 귤님 뭐라고 써있는거요? 귤님 껍질먹여 먹어도 되나요? <웃음> 귤님 껍질먹 먹어도 되나요?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님께서 어 정말 되게, 되게 옛날 말인데 어, 소비에트 어, <웃음> 어 10분간 배나하겠습니다 모르시나마자 귤님 되게 잘 삐치세요 지금 되게 실수를 하신거예요 저분 정말 삐치면 하신 저보다 잘 삐쳐요 어, 정말 잘 삐치죠 거의 뭐그 정말 그 한 획을 그으셨죠? l 침 b 어떤 그런.. e 침으로 책도 썼어 요 아, 거야. 그 c 아 u 진짜... r 어, 어. h oh, oh, oh, oh, 지 h oh, oh, 너무 굉장히 잘 o 치십니다 함부로 하면 안돼요 함부로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마음속에 소녀가 살고 계신 그런분 <웃음> 이시기 때문에 약간 그 그거 아시죠 되게 베리랑 되게 감성이 비슷해요 베리 이 섭섭할 때어 아, 베리 베리 섭섭해 막 이렇게 막 하세요 모르시죠? 베리베리 억울한 내용 그러시잖아요 <웃음> 나중에 베리의 몸을 하고 현신을 할지도 몰라요 약간 그거니리는 <웃음> 느낌이잖아. 뭐 다리 가 다리가 뭐뭐 말하세요. 네. 뭐, 아니 말하세요? 아니. 요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요. 네. 말하세요. 약간 백숙. <웃음> 나와. 야! <웃음> 나와. <웃음> 아니 너무 아니 너무 너무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뭐냐 되게 운다. 운다. 운다. 운다. 울어, 울어. 이게 뭐야? 이게 왜 이렇게 때리는 게 이렇게 비범하세요? 보통 아니 보통 이렇게 방송마다 때리는 신용을 해도 뭐 이렇게 뭐이 이렇게 막하지 뭐 이렇게 손날 치기 안 하죠? 제가 좀웃술을 배웠어요. 아 진짜 막 던지시네요 이제. 방송 이제 10분 남았다고 막 던지시네요. 10분밖에 안남았든요 <웃음> 아무도 버리지 말아주세요. 저 비염이 비용, 있어서 비염이 있어서 <웃음> 저 비염 이 있어서 아, 아 정말 아 정말 정신이 없네요 이분 아 정말 아내꾸꾸 거리신 거죠 방금. 나마스 최 네. 다양한 면도 이해할 줄 알아야죠 나 그러죠 어떻게 우울하게 맨날 이렇게 목소리만 깔고 삽니까? 그러니까요 왜 말을 못해요? 멘트가 좀 느리네요? 제나라야어내게 <웃음> <되게> 기껏만장해지셨네요 구애 <웃음> 춤한번 추시고 니까 자신감이 상승하셨나봐요 빨리 이거 하세요 친구랑 <웃음> 싸웠을 때 대첩법 아, 맛있는 거 먹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친구랑 어. 싸우면 살찌겠군요 이제 뭔가 좀 기분을 일단 좋게 해야 뭐 사과라든 풀든 하니까요 삐친다? 관심 끈다? 관심 끈다! 저는 관심을 끈다! 어그로! 친구 앞에서 이렇게 좀 알짱알짱 거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괜히 막 이렇게 이게 뭔가 그... 싸우고 약간 어색할 때도 괜히 막 앞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약간 그런... 운다 관심 끈다 운다 알짱아짱 알짱. Can they speak English a little bit? No, little bit. High quality English. Wow. Wow. Yeah. <웃음> 빨리 더 해보세요. 감성적으로 화해한다. 어로 얘기하세요. a 어, 어, Apologize. And eating. <웃음> I choose eating. Yum, yum. Yummy, yummy. I choose yummy, yummy. 관심... 어그로. And eating. 어그로. <웃음> I'm a 어그로. 관심을 끈다는 게 어그로가 어그... 아니잖아요 어그... <웃음> 어그로. I'm 어그로. <웃음> 어그로. 예. Yeah. 똑같은 거 나왔네요. 아! 역시 반대의 얘기지만 <웃음> 역시 뭔가 잘 맞는 이사님이랑은 뭔가 굉장히 잘 맞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반대... 이사님의 뒤를 이어서 뭔가 학교의 큰 기둥이 되려나봐요 기분이 나쁘네요 기둥 기분이 나빠요 왜요? 저희가 비슷하다는 얘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학교는 누군가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학교에 있을 그 의향이있으려 아니에요 왜죠? 절대 아니에요 받으면 되죠 안됩니다 어차피 제가 받을 때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<웃음> 장난이에요. 네. 그러면 방송을 마무리, 어 마무리 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. 음 마무리, 마무리, 마무리. 마지막 팀은 방송 해보니까 어떠셨나요? 어 좋았습니다. 음 진심이군요. 네. 네진 진심이에요. 네. 카이오펜 님에게 토끼님이란? 칼리님에게토끼님이랑 이거 말하세요 토끼 피디님이란? 코 음. 먹지 마시고 음? 칼리오페님에게 토끼님이랑 모르는 사람인데 요아 그렇군요 아까 계셨는데 여기 아, 못 봤어요 굉장히 너무 존재가 하찮아서 <웃음> 못 봤습니다 아. 칼리오페님에게 귤님이란? 음. 귤 깎아기 좋죠 <웃음> 와! 천재네요 이사님 역시 감사합니 다 와우! 응. 귤님께서 와우! 라고 아주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아, 그렇군요 <웃음> 그렇군요 <웃음> 토끼 피디님 짱! 이라고 박소희님께서 <웃음> 네, 소켓빈님 정말 짱이죠. 정말 이분의 그런 어떤 그네 어떤 그런 감사합니다. 어떤 그 트렌디함이 있죠, 이분. 아 그렇죠 그렇죠. 아 어, 귤림도 또 트렌디함이 있고요. 네, 벗겨먹는 전색 귤림. 네. 풀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. 아풀 영상. 감이 아. 나를 짜낼 순 없지. 감이 나를 편집할 순 없어요. 그렇죠. 오늘은 버릴 게 음. 없었잖아요. 그렇 알차죠. 개인적으로 썸네일 이거 그 구해춤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. 럼 그... 하 정말... 정말 너무... 진짜 전국하 냉동 닭들이 전부 벌떡 일어 <웃음> <종사인이라는 웃음> <웃음> <웃음> 멀떡 일어날 만한 그런 비유가 좀 기분 나쁘네요 <웃음> 아니 왜일어나왜 기분 나쁘죠? 좋은 의미였는데?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? 아! 노래 한곡 하셔야죠 또 응. 가죠! 응. 기분 좋게 근데 저기 노래 한곡 안녕 h o 하네요 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 이 t Hot Hot h 죠 약속은 지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 지구촌에 계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구촌민들께서 <웃음> 보시는 <웃음> 방송인데 그거는 그렇게 약속을 져버리시면 안 됩니다 애교 끝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제로투하면 가야죠. 제로투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. 제로투하면 가야죠. 제로투는 그러면 하그 하체는 제로투, 응? 음? 상체는 구회축. 할 수요? 있 네, 되는, 되는. 좀 네. 웃으면 네. 이 입, 입 보이게 웃으면 해주세요. <웃음> 되게 잘 췄다는 뜻인거죠? 멋지네요 중국의 수수민족춤을 제가 약간 전통... 약간 또 오늘 의상이 약간 그런 어떤 그런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나졌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, <웃음> 윈터히로이사님 철원 노래 감사합니다! 다들 괜찮으신거 맞죠? 아뀨 <웃음> 감사합니다! 뀨! 냥! 냥! 예... Yeah. <웃음> 어 오, 오, 우리 골기에... 아, 음. <웃음> 거기가 아니라 이쪽... <웃음> <웃음> 아 네... 어쨌든 <웃음> 제가 날아가요 네네 <웃음> 네, 오늘도 출석 훈명을 하고 방송을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하하 <웃음> 네마마리 <웃음> 입니다 김창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.. 박소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이윤님 감사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님 감사합니다 엄마몽님 감사합니다 길랑꼬님 감사합니다 코트니님 감사합니다 긴가 제너럴 추모공 마제스티 락키님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확장 TV 님 감사합니다. 님 네? 토끼가 하는 말 닉네임이 왜 그러죠? <웃음> 님 감사합니다. 유통 금진 님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엘사 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윈터 일로이삼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네. 혹시 안 불리신 <목소리> 분은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. Shake it, s h a k h shake. 다음에는 번역하시는 분불러야겠네요 러시... 러시아 <웃음> 얼어불러줘요 스탈린님 아 스탈린님 감사합니다 러시아 스트라스 보이지 어? 게임을 좀 했더니 오. 군대 중에 러시아 군대가 있어서 이상하네요 아따 <웃음> <웃음> 네 그러면 수고했어요 네 그러면 다음크끝다음 <웃음> 다음 끝. 끝! 네 모두 다음주에 보도록 할게! 이사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! 그러면